나한테 기모아 진짜. 요 아, 깜짝이야. 아 오. <웃음> <오오오오, 너> 리얼해. <웃음> <웃음> 저만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이 <웃음> 자기소개된 거아니에 <웃음> 어, 자기소개 시킬 거야. <웃음> 일단 일단 오늘은 네. 제 유튜브 채널에 톡톡이라고 제가 재생목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거 처음에 처음에 자기소개하면서 거기에 올라갈 주제고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 <웃음> 궁금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나 지금. 네, 나만 봤어. 나오고 있고 <웃음> 이렇게 그래서 그. 올해가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11월 12일. 나이 먹기 50일 전. 자, 50일 인증 한번 하고. 30살까지 50일 넘었다고. 그래서 50일 전에 오늘 촬영을 하고 어, 최대 빨리 월요일에 올리면 총 7주분을 뽑을 수 있더라고. 오칠주 분이나? 그냥 응응 응 그러면 응, 응. 되는 거 그냥 주제가 있는 건 아니죠? 아 주제는, 아, 주제는, 주제는 요즘, 요즘 약간 말잘 못하는데 괜찮네. <웃음> 워딩 척으라니까. <소울하니까. 웃음> 아까 봤지. 아까 나 말았어. 고장 났어. <웃음> 워딩 쳐오라니까 내가 다 보내줄게요 이거 변주판. 3 0 살리. 가영 저가아 가영. 가영 올라가. 응. 배겨대줘가. 나 목동 스타이퍼로 할래. 목스. 목스. 아 주제는. 나이 먹기 50일 전에 한번 떠들어 보자 음 <목소리> 나그네 들이신 것같은데 지금 지나간 나그네 하나 잡아다 커피 한잔 마시게 하네 살의 고통이니까 <목소리> 50일 남은 남기. 5 0 남은 고통 네, 타이틀은 <목소리> 거라서고 <목소리> <목소리> 1등급 <웃음> 아, 아, 이거 큐사람아 좋다 <웃음> <옷 나>, 1등급 대기를 <웃음> 보고 있으면 왜뭐 이러지 아아 맞네, <웃음> 아, 맞네. <웃음> 다 지나갈거다 <웃음> <웃음> 대박 아, 오늘의 초대손님으로 28 29 30 그총 28, 29, 30이 50일 남은 여인네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 날 먹기 50일 전에 한번 떠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아 먼저 이분들이 앵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목소리만 출연시키기로 다들 약속을 해버려서 변조까지 요청하시길래 그건 불가능하고 소리 변주 요청하셔서 그건 안 된다라고 무시표가 놓았으니 뭐 주축하실 분들 알아서 주측하셔도될것 같고요. 자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나이. 나이, 직업, 뭐일 하고 있는 뭐 얼마나 했는지 뭐 기타 등등 자기 소개. 직업? 직업이요? 직업? 직업이요? 직업이요? 직업이요? 직업이요? 떳떳하게 내설 수 있는 직업인가? 어차피 샀다 마찬가지 일단 저는 스물여덟이 <28이> 오십일 남은 스물여덟이 <웃음> 오십일 남은 사람이고, 아, 아, 사람, 회사 사람. 회사원입니다. 회사원님, 회사원님. 음. 네. 아 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손수들 하기로 했잖아요. <웃음> 아 그렇구나, 나도 해야 되는구나. 네, 저는 스물아홉 살이 오십일 남은. 프리랜서라고 쓰고 백수라고 읽는 <웃음> 근데 제일 네. 바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제일 바빠. 제일 바빠 그러니까 왜 바쁜지 네. 알수 없는데 제일 바쁜 네이 채널 유튜브 채널 주인인 하리운입니다 <웃음> 와와네 저는 크게 <웃음> 얘기하세요 손, 손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340 50일 남안 들린다고 <웃음> 자박 작업 해주셔야겠지. 진짜 모델 보내야겠다. 아나 이분 진짜 안 되겠네. 24 51 남은 목동 스나이퍼임. <웃음> 너무 너무 너무 충격해요진짜 어떻게 갈 거예요, 목동 스나이퍼? 네, 저는 목동 스나이퍼 아, <웃음> 진짜로? 나는 네. S 양뭐 A 양 B 양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어, A 양 B 양 이런. 복동 스나이퍼 너무 그럼 누군지 사실 알수 없는 사람은 너무 알지. 응. 오히려. 그럼 그러니까. A 양 B 양으로 하시죠. A 양 B 양 하시죠. 응. 네, 그게 낫겠다. 내가 헷갈려서 안 되겠어. 응. <웃음> 자기소개네 잠깐 적어놔야지. 28세 A 양. 범죄자 같다. 회사원. 범죄자 같다. 28세 회사원 <웃음> A 양.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저요? 직갑안 네. 말했어요. 이번은 회사원이고요. 저는 네. 스나이퍼예요. <웃음> 저는 스나이퍼. 아 직업이? 네. 아 직업이 스나이퍼. 30세의 네, 네, 네. 이 양은 직업이 청구 청구 받기 일했어요. 잘보여어요 요새 참, 점수 참, 참, 받고 있어요. 아, 아 정말 나 저번에 데스노트 예약했는데 진짜요? 아, 구, 구체화 되셨나요? 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웃음> 어떤 걸 알려드리면 되는지 일단 알려주세요. 이름이랑 위치 위치 위치 좌표 카톡 주세요. 미치, 미치. 응, 카톡 주세요. 네. <웃음> 구글 폼으로 예약 받겠습니다. Q&A 할 거예요 이제. 네. A 양 혹시 가끔 네. 저게 한 30분 정도 녹화되다가 꺼질 거예요. 저거요? 네. 그럼 네. 찰칵하고 소리가 날 거거든. 네. 한 번만 눌러줘. 오케이. 응. <웃음> 자, 아무튼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출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기분이었어?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해 달라고 했을 때. 별걸다 한다. 와, <웃음> 내가 아, 네, 별걸 다 한다. 아, 본인이 음, 내가 아니고 음. 아, 저나좀 나보고 별걸 다 안다든지. 아니, 이미 별걸 다 하고 계시죠. <웃음> 맞아요. 오양은 이미 별걸 다 하고 계시고 근데 별걸 다 안다. 3 0세삐양님은요 아무 생각 아무 생각도 진짜로? 응. 나는 사실 되게 응. 안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 오히려 음. 두 사람 다가 사실 음. A 양은 음. <웃음> 어 하면은 이렇게 올것 같았는데 음. 맞을 것 같았는데 절대 안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B 양이요? 네. 근데 저도 B 양이 안할줄알았 아. <웃음> 그래서. 뭘 잘못 보고 있나? <웃음> 취했던 거 아니야? 그 아낮 시간이었는데 저녁 시간 그렇게 늦었는 새벽 시간. 아니에요? <웃음> 그거 막 기억도 <웃음> 못 해. 나 사실 말한거잘기억하고 뭐 새벽이었나? 하세. 뭔가 그냥 약간 문답이나 카페에서 수다 떤다라는 생각이었는지, 아무튼 되게 약간 캐주얼하게 생각했던거같 아니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맞. 이게 캐주얼합니까 지금? 남양주까지? 나는 <웃음> 분명히 카페에서 봐도 괜찮아요 했는데 여기가 편하지 않으세요 하고 온다고 했잖아. 내가 했어?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웃음> <그게 웃음> 아, 어디가야? <싶어요>. 아무도 귀엽다. <웃음> 나너 봐. 남양주까지 오기 머니까 카페나 이런 데서 봐도 괜찮은데 라고 하니까 어 근데 그러면 너무 집에서 하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이랬잖아 아, 또, <웃음> 내가 말할게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거봐은다 기억 못해. <웃음> 모두의, 모두의 뭐지? 뭐지? 이러다가 카톡도 아, 아, 아니고 어. 전화로 얘기한 거랑 녹음도 안 돼. 이게 현실입니다. 어제 내가 뱉은 말도 기억 못하고 낮에 내가 먹은 밥도 기억을 못하는. 서른살 이렇다네요 서른살이요 서른아홉도 이래요? 오늘 아침에 내가 뭘뭐 했는지 기억이 안나고 50일 뒤부터는 더 기억이 없으시구요 저주야? 현실 현실 빨리 빨리 당 채우고 두세요 빨리 저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놔야겠어 한케이어도 너무 고맙기도 했고 그래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커피하고 이런 것들밖에 없어서 오늘 약간 컨셉 잡고 오신 것 같아요 <웃음> 뭐하는는 <할다는 웃음> 아니에요 컨셉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게 힘들어서 자 그러고 안돼나칠주분 뽑아야 돼칠주분 계속 계속 해보시죠 어디 한번 해보시죠 어디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죠. 자꾸 그런 거안봐주다리를 아니야 잘해 잘해 나 이거 안 봐준다 자꾸 이이거 보장 먼저 찍었어야 돼 이거 은 완전 안 봐줄거야 어. 끝날 때까지 집에 가는 그 먼저 시간까지 보장 먼저 찍고 하시죠 어. 어. 안돼안돼안돼 안. 이미 자, 나한테 얼굴 돌고 있어 카메라 지금 뭐, 뭐구나 어. 왜 저기가 있나 그러니까 <웃음> 좀 심지어 보니 얘가 저기 가있네 아니 뒤에서 부러질 것 같지 이렇게 펴져 있길래 <웃음> 볼모로 잡을 생각은 아니지만 볼모가 됐네요 그러게요. 좋다. 여차하면 이제 극장까지 내가 가져가는 수가 있어. 심지어 의자에 앉아있어. <웃음> <웃음> 내가 원래 앉으려고 <웃음> 갔다 왔다가 어, 어. 어. 너무 높아가지고 음. 그냥 바닥에 앉는 걸택했어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끓여야 돼 <웃음>